삼겹죽구미? 어머 어머 어머 쭈삼 쭈사 감칠맛 나겠다 아유, 이거 아, 아 이거 맛있겠네요 이거 없 대창새우 직덕와 이거 먹으면 나, 나, 나, 나. 몸이 또촥 부러지지 않습니까 매콤한 걸로 또 아. 역시 해산물이에요 황영형수 아. 누구야 지금? 저거 말리 말리 어, 반말리 저거는 좋아. 저거 반칙이지 대창게의 킹이네요 예. 아. 아. 열개더 추가해 주세요. 열 개? 총 스무 개 추가요. 일행분이 더 오시는 거세요? 제 안에 세명 있어요. 이게 맛있게, 맛있게 먹으러 한번 온 네, 모델 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. 소리말해라면리에진적 빨리 드신다. 이거 하면 속도 위반 아닙니까? 근데 맛있는데요? 먹을 줄 아네. 나 여기 아직도 착해 있다. <웃음> 이 요원들 중에서는 대창을 참 가위 안 써요, 그시요 아주 시원하게 갑니다. 와. 너무 열심히 먹는 거 아니야? 못 따라가겠다, 못 따라가겠어 야. 뭐야?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 아니, 결과에 연연하지 마고 <웃음>